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투혼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번 바다에 나왔는데요 이번에 제가 뭘 잡으러 왔냐면 바로 여러 가지 물고기 망둥어, 뭐 우럭, 광어 막 이런 거 잡으러 왔습니다 어 일단은 제가 망둥어 한두 마리 정도 잡아놨어요 두 마리 정도 잡아놨고 계속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잡히는 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투대로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우와 지금 같이 온 어? 친구가 망둥어 잡았어요 망둥어 오. 오, 진짜 못 생겼다. 뭔가 좀 귀여운데요, 망둥어가? 일단은 빨리 이제 바늘 빼고 이제 물속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여러분 망둥어 한 마리 잡았습니다. 야, 잠시만요. 이거를 가서 제가 보여드릴게요. 제가 가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와, 이렇게 생긴 이제 망둥어입니다. 망둥어. 오! 와우 wow.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제 잡아서 집에 왔는데요 제가 한번 요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바로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쉽게 먹을 수 있는 매운탕인데요 뭐 저도 망둥어를 잡아온 것도 처음이고 망둥어로 매운탕 먹어본 것도 처음이에요 근데 진짜 망둥어가 그렇게 큰 크기는 아니에요 <웃음> 진짜 미리 손질해놓은 망둥어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보시죠 이렇게 제가 머리 따고 내장 다 빼고 이렇게 손질해놨습니다 이 친구가 제일 컸는데 제가 먼저 손질해버렸어요, 이미. 아,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. 이렇게 다 손질해놨어요. 제가 매운탕 끓여먹으려고. 제가 다 빼서 이렇게 손질해놨습니다. 이제 이 망둥으로 빨리 매운탕 끓여보도록 할게요. 자, 이렇게 제가 좀 부수적인 재료들을 준비했는데요. 뭐 쑥갓, 그리고 팽이버섯, 파, 다진마늘, 그리고 고추, 양파, 다시마, 무, 그리고 생강. 이렇게 준비했습니다. 자 그럼 대망의 망둥어 손질해 놓은 거입니다자 일단 만드는 건 제가 좀 간단하게 찍고 빨리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무와 다시마를 넣고 한번 끓여줄게요 자 여러분 드디어 완성이 되었습니다 바로 망둥어 매운탕 크... 망둥어 이렇게 들어있고요 이런식으로 이야 잘 익었어요 아주 여기도 망둥어가 들어있습니다 지금 뭐 갖가지 야채들하고 이제 무뭐 여러가지 해서 다 들어있는데 제가 한번 일단 먹어보겠습니다. 일단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자 일단 이렇게 버섯부터 버섯도 넣고 망둥 한 마리, 망둥 한 마리 먹어주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망둥 살을 좀 발라서 먹어볼게요. 와탱트와 와, 진짜 진짜 부드럽긴 하네요. 살이 엄청 부셔져요! 사실 제가 양념을 잘 못한건지 좀 맛이 맹맹하긴 한데 음음 음. 진짜 저희가 비린내가 하나도 없어요 진짜 비린내하나 없고 음, 이게 고소하다고 해야되나요? 깨끗한 맛이에요 진짜 국물도 안 먹어볼게요 음. 자, 떠가지고 자, 떠가지고 와, 와, 진짜 맛있다 이거 아,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완전 최고예요 최고 매운탕인데 되게 깔끔하면서 맛있는 것 같아요 망둥어도 또 많이 안 들어갔는데도 꽤 맛있고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간단히 망둥어로 잡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매운탕을 해 먹었는데요 사실 또 잡으러 가고 싶어요 망둥어 잡는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오늘 진짜 짧은 시간 안에 한 6마리 정도 잡았는데 좀더 했으면 훨씬 많이 잡았을거예요 제가 시간상 좀 짧게 해야돼서 어쩔 수 없었는데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된다면 한번 가서 망둥어든 뭐든 여러가지 잡아서 제가 매운탕을 한번 더 끓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매운탕을 끓여먹는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영상 더 재밌는 영상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안녕 아 근데 진짜 맛있다 이거